어? 여기 맛 괜찮지 않아? 응내 음... 입술도 맛 괜찮은데 <웃음> 맛좀 볼래? <웃음> 아, 첫 키스요? 기억나요? 첫 키스는 기억 안 나요 저첫 키스 기억나요 스무 살때저 고등학생이요 고1때첫 키스 저는 드라마에서만 봤어요 그 친구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였는데 얘를 들여보내야 되는데 막 헤어지기는 싫고 하는데 막 어떡하지? 어떡하지? 하다가 이제 확 그냥 질러버렸더니 한번딱 하고 딱됐는데 이 친구가 너가 먼저 했다 아 진짜 귀엽다 어, 하면서 이제 다시 또 했지 아 진짜 귀엽다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간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가 생기지 않나요? 음 자연스럽게 아, 술이 필요한가요?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술이 있으면 조금 더 쉽긴 하지 대놓고 티를 내기 이렇게 눈을 보고 있다가 입, 입술을 계속 보는 거지 아 어떤 느낌인지 알지 이게 엄청 부끄러우면서 그래도 확실하게 슈파를 던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딱 눈이 보이거든요 가까이서 보면은 맞아, 맞아, 맞아. 왜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아 그냥 뭐 그냥 뭐 보면 안 되나? 약간 이런 키스도 하고 싶은 거고 뭐, 뭐 보면 안 되나? 약간 이런 식으로 <웃음> <웃음>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밝은데보다는 약간 조금 은은한 조명이 있거나 음... 약간 조금 어느 정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경우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반영하겠습니다. 어? 어머나 어머나. 어? 레디 액션. 나 양정훈 오늘이야말로 썸의 끝을 내보겠어. 키가 <웃음> 할 거야 오늘. 어? 유진 안녕. 아 안녕. 우리 뭐 볼까요? 어? 양정은! 뭐하는거야? 너 오늘 키가 난다 했잖아? 정신 차려 정훈아! 야 정훈아! 어? 이거 그 손을 이렇게 달달 떨어 아 떨었나? 어 아니 너랑 있어서 좋았나 보지 뭐.. 입술 색깔 되게 예쁘네 아 그래? 응. 근데 너무 노고적을 쳐다보는 거 아니야? 어? 아니 뭐 그냥 뭐너내 립밤 발래? 아왜딱고딴 말을 돌려? 아니아니야 아니야. 부끄러워 같지? 또. <웃음> 나도 부끄러워 근데 뭐 <웃음> 뽀뽀하고 싶어가지고 쳐다봤어 아 우리 아직 사귀지도 않잖아. 사귀면 뭐 뽀뽀해? 아 사귀면 뽀뽀하지. 아 그래? 나랑 사귈래? <웃음> 야 너랑 뽀뽀하고 싶어. 아 그래? 어, 간다? 어. 어. <웃음> 이 정도는 리플에서도 할수 있어. 똑같잖아. 카페에서 나 너랑 뽀뽀하고 싶어. <웃음> 이거랑. 내가 언제 야 내가 언제 야 너랑 뽀뽀하고 싶어야 됐냐. <웃음> 내가 언제 내가, 내가, 내가, 내가 너랑 뽀뽀하고 네. 싶어. <웃음> 내가 언제 이랬어. 야 정훈아 나랑 뽀뽀할래? 이거 뭐가 달라요? 뭐가? 나나름 성공적이었다고 보는데? <웃음> 내가 봤을 때는 연애 스포가 다 죽어 가지고 분위기를 못 잡는 거라니까? 야, 그러면 너가 해 봐. 너가. 액션! 야, 정훈아. 응. 잘 지냈어? 응. 왜 입을 안 벌려? 나 교정했잖아. 그래 가지고 교정기 아 보여주기 좀 그래 가지고. 또아 아. 되게 입술색이 진하다. 뭐 바르고 왔어? 아니나 혈색이 좋으면 아, 이래. 컨디션인데 입술 색깔로 알수 있어. 오. 오늘 컨디션 좋나 보다. 왠지 모르겠네. 게임하자. 어, 어? 무슨 게임? 묵찌빠 가지고 이긴 사람 소원 들어줘. 어 그래 그래 그래. 가이가이보 빠에 무... 빠빠빠빠지 바로 가야 돼? 어. 있지? 내가 어제 어머니가 해주신 도토리 묵! 아! 아, 내가 이겼는데 나가 오라는 거야 나는 너한테 뭐 아직까지 소원 같은 건 없는 거 같아. 아 진짜? <웃음> 내소원 말하라고? 여기서? 어어 말해자뭐 그래도 돼? 형없는눈 음, 감아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데요? 귀여우면서도 눈치 빠른 남자는 눈 감을 때 맞아 어, 예상을 했겠죠? 그러니까 눈 감으라는 말이 신호지 시작! <웃음> 어? <웃음> <우와. 웃음> 일종이에요? 가서 일종이에요 죽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때요? 뭐가요? 오늘 만남 어땠어요?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요? 네네. 저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? 제가 정말 꿈에 그리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이 노래 좋아요요 죽고 싶을때이 노래 들어요 그래서 당신을 보면 죽고 싶은 생각이 안날것 같아요 아 진짜요? 아 이거 진짜 좀 감동적인 멘트다 저 울고 싶어요 네? 지금 너 지금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 이런 여린 말에 흔들려 흔들려? <웃음> 자꾸 흔들려 아, 미친 그래서요? 어... <웃음> 어 지금 떠나보내 만들 것 같아요 음장국이 <웃음> 일로 와보세요 제가 왜요? 제가 갈까요? 아, 아니요 전 가만히 있을게요 그럼 여성분이 거부하셔가지고 포기하겠습니다 차가 안 떠서 실패했어요 차가 수동차가 실패했어요. 제가 이제 람보르기니를 샀어요. 낮은 차예요. 롱아 <웃음> 차가 좀 낮아가지고요. 괜는으이요 네. 문 열어드려야 되는데. 아씨. 아. 아. 아. 아. 아, <웃음> 어 어디 모, 어디 보세요? 아씨발 아, 아, 진행을 못해 진행을. 보통 차에서 많이 하지않아요 그래서 안 해봤어. 자제 이 해보세요. 내턴 <웃음> 끝났어. 제가 키스를 해야 된다고요? 어디서 했어요? 새로운 사람 갈첫 키스 기억이 안 나는데. 너무 많이 <웃음> 해서 <웃음> 엄청 많이 했지. 각자 달라서 원하는 거 있어? 내가 다 맞춰줄 수 있어. 엘리베이터? 6 3필딩 <웃음> 사귀는 걸로 하면 안 돼요? 네, 사귀었는데 손만 잡아본 거지. Ready action. 뭔가 치밉니다. 어쩌라고 내려보고 있냐 사귀는 거잖아.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. 키스하자. 부담스럽습니다. <웃음> 너무 부담스러워요. 그럼 알아. 뽀뽀하자. 뽀뽀도 부담스럽고요. 그냥 알아서 해주면 좋겠어요. 제가 어떻게 다가가요, 이 사람한테? <웃음> 야 대놓고 하자고 하면 매력이 없어요 그만큼 이 사람 뭐지?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뭐지? 이게 아니라 이게 새끼 뭐지? 이거잖아 장소는 그러면 둘이서 술을 마시러 온룸 술집 근데 술이 좀 들어갔어 이 차라서 둘다좀 알딸딸하게 취했어 음. 어? 여기 맛 괜찮지 않아? 응내 음. 입술도 맛 괜찮은데 맛좀 볼래? <웃음> 아 자. 네? <웃음> 손공인가요 <손고기까요? 웃음> <아니. 웃음> 이게 안 통한다고? <웃음> 당신은 키스를 모르는 사람들이야. 누가 내가? 아까 말했잖아. 키스하기 전에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. <웃음> 근데 너무 그런 빌더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지 않았나 <웃음> 너무 성급했다. 이제 분위기 잡지도 않고. 뭐 분위기가 하나도 없잖아. 그 와중에 멘트도 너무 더렴해. 여기 어때? 분위기 괜찮네 응. 여기가 진짜 내가 특별한 사람들만 응. 만나면 오고 싶었던 곳이거든 진작에 오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 아직 못 만났어 내가 아, 내가 처음이야? 그렇지 오늘 술도 마시면서 오늘 특별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 음... 혹시 팩 써져 없나요? 맨정신못할것 응. 같은데 <웃음> 아차 지지 치겠습니다 알번엔 나야? 자연대 일주일 차 술집 주슈가 키스 분위기 잡기 시뮬레이터 레 액션! 어 왔어? 응, 오, 왔다. 야, 어 왔어 왜, 잠깐만 왜왜왜 갑자기 왜옆어 왔어? 응? <웃음> 옆으로 오면 안 돼? 아니, 아 상관 없는데 가깝네 조금 왜 살래? <웃음> 우리 이제 사귄지 일주일째잖아 아, 맞. 그치지그치 음, 그치. 언제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있을 거야. 네 이런 적이 많이 없어서 좀 어. 살짝 어색하긴 해. 아, 진짜? 어, 오늘은나 잡아당기지 마. 헉, 잡지 마? 아, 농담이야, 농담이야. <웃음> 잡지 마? 네. 잡으면 안 돼? 아이,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언제 갈까 집에? 집에? 응. 안, 안 가도 되긴 하는데. 내일 뭐 없어? 늦게 일어나도 돼? 어, 물론이지. 잠깐만요. 이미 성공한 거 아니야, 이거? 아까부터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면.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. 옆에 네. 딱 오는 순간 침상키고 있었어요, 그때부터. <웃음> 남성분들은 주의하셔야 될게요 키스를 한다고 마음 먹으면 안 돼요 그래. 자연스럽게, 자연스럽게 어차피 해. 하게 되어 있어요. <웃음> 맞아 맞아. 네가 싫든 좋든 어차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급하게 안 해도 돼요. 여성분들이 왜안 하나?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뭔지 알죠?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? 나 매력 없어? 슬쩍슬쩍 말랑말랑하게 해야 돼요, 여대는 아까 저처럼 키스하고 싶어요,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분위기에 맡기는 게 제일 좋죠. 그리고 적당한 알코올은 이롭습니다. 상대방을 긴장시키면 한 90% 성공이에요. 음. 왜 긴장을 시키면 유리해? 네. 내가 다가갔을 때 무슨 생각했어? 이제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갈 거야. 여기까지. 아... 끝! 뽀뽀! 뽀뽀!